와.. 지붕 청소 다 했어 완전 깨끗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 전체를! 야 우리 이거 지금 얼마나 걸렸냐? 대충 20분 걸렸네 음... 끄자 으으 야, 으, 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파워 와스 시뮬레이터 자 오늘은 저번에 하려다가 엄두도 내지 못했던 나무 오두막 청소하기 천 5 5 0 달러짜리 얼마나 크길래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지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 숲속 깊숙한 곳에 이 더러운 오두막을 지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잃어버린 고리를 찾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뭔 소리야 반지 말하는 거 같은데? 제 반사신경은 몽고새처럼 뛰어나 항상 조발로 착지할 수 있어서 뼈가 부러진 적은 없지만 이곳을 깨끗하게 씻어낼 때가 된것 같습니다 반지원정대야? 자 사진에 봤던 그 장면 그대로 시작이 됐는데 와야 근데 뒤에 배경 뭐야? 이 길이 있는데 못 가요 아 다른 다른 곳도 청소해야 되는 줄 알고 살짝 쫄았었는데 지금 뭐라고 써있네 고양이 실종신고인가? 지금 화산에 올라와 있는데 고양이를 본것 같거든요 화산이요? 내가 지금 잘못 본거지? 이건 뭐지? 응? 그러니까 이런 곳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안에 감시초소 뭐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뭐 동물들을 계속 확인하는 그런 건가보죠? 키아웨이 저리가시오 스테이아웃 저리 가시오. 경고, 개인 소유물, 방문객 금지. 와뭐 이런 것까지 닦아야 돼. 방금 아래쪽에 뭔가 자꾸 안내 메시지가 F 장비 대비. 아, 아니, 비계를 뭔 씨? 이건 뭐야? 어 이런 것도 닦아야 돼? 되게 좋다. 안에 들어가 보자. 들어가질 리가 없잖아? 이때까지 건물 내부로 함부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왜 오늘은 갑자기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걸까? 와. 어? 저거 뭐야? 딱 봐도 이스터에그야, 저거. 나와! 점핏! 오, 올라와줬어. 대박. 밀어. 밀어.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아, 나 이거 괜히 켰나? <웃음> 갑자기 하기가 싫어지네. <웃음> 일단 위에서부터 청소 하나씩 해봅시다. 녹이 좀 껴있지만 이 프라임 비스타 3천만 있으면은 그 무엇도 두렵지 정말 두렵다 이거 언제 다하니 그거 롱버전 끼워달라고요? 요거 오 범위가 좀 넓어진 느낌인데? 아이 실화야? 더러운 부분 깨끗한 부분 <웃음> 아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막 물로 다이아몬드도 자른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잖아요 제가 자세히 잘몰라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어떤 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댓글로 연마제를 넣어서 하는 거라고 물 안에 그 세밀한 연마제들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자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순수한 물의 수압만으로는 그렇게 못 자른대요 저도 잘 몰랐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두통으로 굉장히 심하게 아팠었어가지고 방송을 못했었죠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큰 차이를 못 느끼시겠지만 제가 영상을 미리 찍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행히도 제가 쉬는 동안에 뭐 영상을 못 올린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는데 아 근데 진짜 한번 아프니까 아우 잃는 게 너무 많아 일단 내 와이프가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나 간병하느라 그런 것도 너무 미안했고 우리 장작분들한테 소중한 후원도 못 받아서 너무 슬펐고요 응 제가 무려 2주를 알았거든요 2주 그 2주 동안 내가 안 아팠으면 여행이라도 갔다 왔을 거아니야 너무 아까워 그게 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챙길 수 있을 때 챙겨야 돼요 이미 놓치면 은 늦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이끼가 잔뜩 낀 곳에서 물을 뿌리면서 이끼를 한껏 들이마시니까 머리가 또 아파오는 것 같거든요 그디디였나 네. <웃음> <웃음> 어? 이게 워시 오브 클린 맨이야? 그냥 파워 워시인데요? 여러분 저희 저희 방송에서 요즘에 히쁨이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히쁨이의 팬층도 많이 두꺼워진 것 같은데 어서 빨리 채널을 하나 파가지고 히쁨이도 방송으로 좀 활동을 할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요 옆에서 이렇게 툭툭 치는 거는 잘하는데 진행하라고 하면 갑자기 굳어 애가 어어 뚝딱 뚝딱 맞아. <웃음> 아 근데 히쁨이 채널 이미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섹시 미녀 히쁨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채널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히쁨이 자체보다는 뽀꾸와 봉나미의 영상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언젠간 그 채널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에 남는 가장 크게 아파본 적이 뭐 언제예요? 뭐가 있어요? 메르스 걸렸을 때? 통풍? 장염? 복감 자전거 타다가 쇠골이 끊어졌을 때인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스펙타클한 인생을 사셨어요 개인적으로 뭐 어디가 긁혀서 다치거나 하는 것보다 내상 있잖아 내적으로 잘못됐을 때 그게 훨씬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겉에가 말고 안에가 망가지면은 진짜 답이 없어 나는 아픈 경험은 없는데 되게 크게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탈장에 걸려가지고 대장이 그 소중히 주머니로 내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대장을 끄집어 올리는 그런 큰 수술을 했었죠 블랩님 몬도 스펙타클 하신대요? 근데 내일생일대의큰 수술이 그거였어 와.. 지붕 청소 다했어 완전 깨끗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 전체를! 야 우리 이거 지금 얼마나 걸렸냐? 대충 20분 걸렸네 음.. 끄자 그래도 뭐 하다보면 되겠지 아유 이 안쪽까지 정말 구석구석 더럽구만 아니 뭐뭐 화재 났었어? 이 집에?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사연이 많은 집이 같아. 와, 근데 그 와중에 깨끗해지는 거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 <웃음> 진짜. 다들 이래서 청소 게임 하나 보다. 어마어마하고만. 어, 미션 언제 왔었어? 어? 미션! 미션 취소됐어. 다시 해 줘. 아, 말을 해 줘야 될거 아니야. <웃음> 와, 야 이렇게 깨끗해지니까 진짜 갑자기 펜션이 됐다. 쓰레기장에서. 그죠? 쓰레기장에서 와! 뭐? 어? 무슨 일 일어난거지? 마마 매야 내가 아프니까 누워있는 시간을 대부분을 보내잖아요 하, 근데 누워있으니까 사람은 진짜 뭘 해야지 살수 있구나라는 걸 너무 크게 느낀거야 진짜 그냥 하루종일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이게 아픈 걸 떠나서 그냥 고통인거야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는게 여러분들도 시간을 허투루 쓰지말고 열심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보통은 막뭘 해라 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야 이거 문이 왜 이렇게 더러워 왜 저는 가만히 앉아서 자신이 무엇을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해요 그 시간이 절대 헛된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고민을 해서 유튜버의 길을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성공을 했잖아요? 그 고민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수 있어요 왜 청소를 하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청소만 해! 아니야 근데 이런 거 해도 여러분들이 되게 귀담아 들어주셔서 내가 말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청소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 야나 근데 이렇게 생긴 펜션 들어가서 놀고 싶어 오 집이 너무 이쁘다 진짜 <웃음> 안에 들어가면차 넓고 깔끔한 가구들이 막있고막 막 햇빛이 차 들어오겠지? 아씨 아니 오늘따라 날씨는 또 왜이렇게 좋아 안에 도 청소하시게요? 아할 수만 있다면 나 진짜 안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싶은데 안에 물날려치면은돈 안줄까봐 <웃음> 참고 있었지 심지어 문도 안열려요 펜션 주인이 나한테 열쇠 안줬어 그러고보니까 파워시 캐릭터가 장갑 끼고 있네요 어 그러게 비세라 장갑을 끼고 있네 야너 비세라에서 잘려서 여기로 온 거구나! 몰랐네 오 세계관 <웃음> 힛봉님한테 등짝 맞기? 야기야! 야. 등짝 때려줘 똥 싼다고? 10분내로 싸고 와 이거 미션 10분내로 등짝 맞아야 돼 오래 걸린다고? 그럼 뭐뭐 뭐 포기해야지 만원인데 엄청 깔끔하지 않습니까? 야아아아 여러분, 달성했어요, 게이드. 지금까지 알아낸 잃어버린 고리 정보를 좀 알려드릴 수 있는데 알고 싶네요? 뭐, 뭔가요? 갑자기? 이제 내가 반지를 찾아야 된다거나 막 그런 건 아니겠지? 아, 나 힘들어. 아, 두통이 다시 오는 것 같아. 이 게임 괜히 시작했어. 아, 깨끗한데 보면서 힐링해야지. 와, 세상에. 너무 예뻐요. 이 신형 비스타 3000을 안 사고 그냥 1000으로 했으면은 이게 얼마나 더 걸렸을까요? 한 플레이시간 다섯 배는 늘었을걸요? 진짜 10시간정도 걸렸을거야 왜냐면 이런것도 안닦이거든 이런것도 아니 이거는 닦이겠다 이건 그냥 단순한 이끼고 이 노란색 이런거 어 흰색이네 흰색이 이기 판정이네 이런게 원래 봐봐 15도짜리로 닦으면은 잘 닦이네 큰 차이 없었을지도 그냥 안 닦이는게 확실히 있어 안 닦이는 것들이 다 닦여 그냥 그, 그렇 그렇다고 해 그냥 아니 우리 봉남매가 요즘은 왜 이렇게 자꾸 나한테 앵기는 거야 아, 나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요 왜 이러고 있냐고 예 요즘 나 진짜 여기에 앉으면은 계속 여기 와서 있어 이러고 아. 어? 으야 파워워시 할때 가장 빡치는 때가 언제냐고? 안 닦일 때지 아막 자잘하게 남았을 때 빨리빨리 닦고 싶은데 아우 진짜 미치겠네 이거 아 엄마 이거 언제 다 닦아요 아 그래도 잘 닦여서 그나마 다행이다 아나 개인적으로 그 어디지? 스케이트보드장 거기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편집 많이 했거든요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그게 그때는 이제 비스타 1500 이어가지고 훨씬 더잘안 닦이고 오히려 돈은 마이너스 되고 막 액체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 이거 시참 되면은 지금 바로 다섯 명 정도 굴러가지고 일제히 같이 청소하자고 할 텐데 이게 멀티가 안 돼. <웃음> 일단 시작하면은 물줄기 몇대 맞고 시작하실 듯. <웃음>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냥 영도짜리로. 치치치 치. 파워 시자체만의 평화로움은 사라질 것 같다고? 이거 원래부터 전투적이었어. 어디가 어디가 지금 평화로운데? 아, 지금 굉장히 전투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제 겨우 27%야? 한시간을 했는데? 미친건가? 아 근데 진짜 이거 멀티 돼야 돼 제기랄 <웃음> 이게 멀티가 되자마자 바로 합방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 요즘 좀 친해진 사람이 민선아씨 뭐? 어? 민선아씨 그럼 민선아씨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해내 여자야 함부로 얘기하지마! 어? 아, 이 처마가 왜안 깨끗해지는 거야? 처마처마 처마야, 처마 절래 빨리 안 깨끗해져? 아, 왜안 깨끗해지는 거지, 진짜? 아, 몰라. 일단 넓은 영역부터 빨리빨리 청소하자. 이게 왜 이렇게 빡센지 알겠다. 이 난간 때문에 그래. 이 난간이 틈틈이 이렇게 청소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난간이 진짜 난감하네. 오, 라임 죽이는데. 죄송. 그냥 진짜 펜션에 똥 던지고 튀고 싶다. 이렇게 청소하는데 겨우 150만원을 주고 퉁친받고 실제로 미션비가 150만원이 걸려있으면은, 정말 열심히 할 듯? <웃음> <웃음> 미션비 쌓아달라는 얘기죠? 역시, 개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구만! 야, 근데 이거 오늘 내로 끝낼 수 있을지조차 의문인데, 미션 시간 너무 택도 없는 거 아니야? 난간이 진짜 크지 같네. 난간은 나중에 해야겠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게임은 분명 즐기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거을왜 나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고 있는 거지? 왜긴 외야 콘텐츠 찍어야 되니까 유튜브에 올려서 돈 벌어야지 남의 돈 받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 그지같은 펜션 살려보겠다고 청소하고 있는 나도 미련하고 의리한 놈은 죽여야 되고 또이 고통받는 거를 낄낄대면서 보고 있는 400명도 죽여야 되고 <웃음> 미션 시간이 추가가 됐다고? 저거는 나에게 기회를 주는게 아니라 그냥 날 가지고 노는 거라니까 시간 좀 늘려줄게 할수 있을 것 같지? 화이팅! 차라리 실패를 해이새 적인 녀석들아 실패를 해야 내가 깔끔하게 이걸 포기하지 e s 심하렵다 o n e She's gone! She's gone! She's gone! She's g 잃어버린 고리 팩트 그것들은 한쪽 발이 곰처럼 크다는 이유로 때때로 빅풋이라고 불립니다 다른 한쪽 발.. 바... 아 고리가 아난그 연결고리 할때그 고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환상의 동물 명칭이네 아 어쩐지 이런 산속에서 카메라를 어! 발자국이 있는데요? 무서워졌어 갑자기 무서워 내려온 김에 여기나 청소하자 아아 참이 그네도 있네 아니, 안에 뭐 토했어? 그네 타다가 어지러워서 안에다 토했니? 어째 이게 이 지경이 될 수가 있냐고? 아, 됐다. 아, 뭐 이런 데까지 청소를 하래. 이제 안쪽을 청소해야 돼. 이거 좀 방사형 없어? 방사형? 아 방사형이 그 이거지 목재로 가자 안돼나못 참겠어 이거 나몇개 있어? 7개 밖에 없어? 아니 뭐잘 닦이지도 않네 야 약품이 좋긴 하다 한번 쓰니까 멈추질 못하겠네 시부레 이뽕 맛이 아주 좋구만 오 이게 지금 보니까 살짝 떠있네요 보이죠? 이걸 어떻게 닦으라고? 이 벽이 지금 붙어 있는 게 아니네 이게 살짝 떠 있네 <웃음> 야 어떡하냐 아나 이거 세척액 다 쓰면 나 진짜 이거 못해요. 못 해요 못살아요 나 죽어요 죽여주세요 그냥 죽는 게더 빠를 듯나두개밖에안 아, 나와서 재고! 재고 더 주세요! 야, 그러고 보니까 나 스킨 샀는데, 이거 왜 적용 안 돼? 플레임 건으로 삽시다. 플레임 장갑, 복장... 어... 어... 오. 이러니까 진짜 비세라 같은데. 야, 장갑은 검은색으로 하니까 그런 거 같아. 노란색이 잘 어울려. 이게 지금 보니까 복장을 여러개 바꿀 수 있는데 지금 앞서해보기여서 다른 슬롯이 열려있진 않은 것같고요 복장을 바꿀 수 있다는거는 곧멀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이거 복장을 바꿔봤자 내가 내 스스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거란 말이야 이거 이거 나올 것 같은데 확실히? 이거 왜 스킨을 끼니까 총이 낡아졌어요? <웃음> 안그래요? 아니 이거는 완전 새빽인데 이거 끼니까 왜 이렇게 까졌어 중고를 잘못 샀나? 그런가? 중고 사기 당했네. 벽돌이 안온게 어디야. 벽돌 오면 가져가서 찍어버리라고 어떤 변호사가 그랬는데. <웃음> 여러분, 주, 중고 사기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 당해서 상대방 깜빡 넣어봤어요. 와, 진짜? 대박. 어떻게 사기 쳤어요? 어떻게 사기 당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했어? 타블렛 산다고 입금했는데 늦어진다고, 어어 하더니 연락 쉽길래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허우. 아니, 근데 고작 그 정도로 깜빵에 넣어져, 그게? 보통은 합의금 물어주고 끝내잖아. 3범이라서 합의가 아니라 감옥행이었어요. 아, 상속범이었구나. 상습범. 상속범은 뭐야? <웃음> 아빠 범죄 물려받았어요? 상속범. <웃음> 야, 넌 이런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싶니? 그냥 버려 좀. 근데 물몇번 뿌려 주니까 완전 그냥 새 거가 됐네. <웃음> 개꿀인데? 오! 이거 방치한 건물주도 참 너무 하네요. <웃음> 야, 이거 게임이야. <웃음> 너무 과몰입하지 말라고. 건물주까지 나왔네,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 게임 하면서 우리 단한 사람도 못 만난 거 알아? 사람을 단한 명도 못 만나 봤어. 이정도면 그냥 거의 상상속에서 나 혼자 지금 청소하고 그러고 있는거 아닐까 이게 하나의 나의 정신세계인거지또 공포게임 만들고 있네 리프미언론에서도그 난리 치더니 근데 공포게임이 확실히 잘 만들면 가장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좋은 컨텐츠인건 맞아요 유튜브에서는 항상 우리가 겪을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을 몸소 보여줘야지 조회수가 잘나오거든요 사람들이 하기 귀찮아 하는 거할 수는 있는데 쉽게 하지는 못하는 거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바로 청소죠 제가 이 컨텐츠를 정말 잘 써먹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그겁니다 이걸 <놀람> 누가 해 물론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 이거 자체만으로도 재미가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은 그냥 영상으로 보는 걸로 만족을 한다 이거죠 짝짝짝 짝짝짝짝짝 가스통 왜안깨끗해져 바베큐 사이드 테이블 이거 어디 어디 어디 닦아줄까? 오케이 나 이제 안 할래. <웃음> 너의 고통은 나의 행복 빨리해. 이나 잔뜩 해주고 그런 얘기해천 원씩 던지면서 그러지 말고. <웃음> 이 금액으로 조금 만족하시는. 아이고 그러면요. 이걸로 이제 2분 정도는 더 청소할 수 있겠네요. 넌 정말 쓰레기야. 이 정도면 6초 더 해주나요? <웃음> 천원당 6초야? 만 원이 1분이었으니까 6초 맞긴 하네. 어 연비 쓰레기네. <웃음> <웃음> 죽여, 아니 이거 원래 이렇게 한 번에 하라고 있는 게임이 아니잖아, 그렇지? 야 근데 이 바닥부분 닦는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웃음> 재밌는데? 깔끔하게 잘 닦이네요 아이 되게 시원시원하게 닦여 여러분 근데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가 수도시설이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근데 해외는 수도시설이 그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런 물들을 마시는 데가 있어 내가 유럽여행 갔는데 거기 이제 먹는 물이 에비앙이라고 엄청 비싼 물이 있거든 물이 진짜 너무 비싸가지고 그게 0.5리터에 2천원이 넘었어 그래서 내가 계속 안 마시고 있다가 너무 목말라가지고 화장실에 있는 물을 마셨거든요 괜찮던데? 약간 좀 냄새가 나기는 해 물에서 애매모호한 맛이다 수돗물 잘못 마시면 큰일 나요 맞아 근데 그걸 모르고 막 마셨지 다행히 별 탈은 없었어요 계단 밑엔 또왜 이렇게 더럽니? 실제로도 이렇게 계단 밑에 이런 데를 보면은 이렇게 더럽겠지? 지금 당장에 내집 변기 밑에만 봐도 이렇게 더러울텐데 저번에 뿌꾸를 집에 맨 처음에 데려왔을 때뿌꾸가좀 상태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 원인이 내 화장실에 있는 줄 알고 진짜 그냥 집을 다 뒤집어 엎었어 완전 진짜 내가 생각해도 진짜 대단하다 생각할 정도 진짜 구석구석을 다 닦았거든요 뿌구가 어떤 기생충에 감염이 돼 있었는데 그게 아주 더러운 물에서 감염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 뿌구가 막 화장실 돌아다니다가 그런 거에 감염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아니었죠 그게 아니라 이미 감염이 된 상태에서 분양을 받은 거야 그래서 강아지 공장 이런 곳에서 데리고 온 거죠 제가 잘 몰랐으니까 그때는 엄청 더러운 곳에서 악조건 속에서 있다가 내가 뽀뽀를 구해준 거였어 마음이 아파요 좀 생명 가지고 그렇게 장난 좀안 쳤으면 좋겠는데 인터넷에서도 좀 동물들의 권리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동물들 먹지 말고 막 채식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생명체를 약간 가지고 놀듯이 요리하다가 먹는 그런 요리들이 있어요 난 그런 것들은 진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개를 먹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혐오감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본신탕을 먹기 위해서 막 개를 연하게 만들려고 막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막 해서 연하게 만든다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그렇게 해서 먹는 거라면 난안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해 원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생물을 섭취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장난식으로 된다면은 그건 정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성을 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냥 짐승 이하에요 원래 애초에 이런 문제는 정답이 없어요 또 제가 하는 말에 반대를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테고 적어도 제 기준은 이렇게 명확하게 있습니다 고작 청소 게임하면서 왜 이렇게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야 진짜 어쩌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지? 기억도 안난다 야 아 외국물 자, <웃음> 제가 <웃음> 먼데까지 왔다. 이런 게 수다의 기본 요소 아닐까요? 이게 물 흐르듯 주제를 잘 이끌어가는 거. 야, 근데 수다도 되게 능력이다. 지식이 있어야 돼. 아무것도 모르면 말을 못 하거든. 여러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탐구하고 시간을 허투로 보내지 마시고 악의 일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오늘 이때까지 수다 방송 지금 정리하는 시간이야? 공감 능력을 기르고 어. <웃음> 너무 진지한 교양방송이 돼버렸는데 이거? 어야 근데 벌써 74%했네? 오야 청소 우리 많이 했어 역시 대화가 중요하다니까? 최근에 너무 악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저를 갈취한적이 있어서 너무 공감돼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진 한명도 없으면 좋겠지만 꼭 그런 사람이 있죠 그니까 자기밖에 돌볼 수 없는 여유가 없어서 사람이 그렇게 각박해지는 것같아요 그또 웃긴 게 뭔지 알아? 계속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급급하게 살면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너무 타의적이어도안 돼요 자기 자신을 돌볼 줄도 알아야 돼 언제나 남을 위한다고 절대 좋은 거는 아닙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저희 윗집에 아이를 키우거든요 근데 애 키우는 게 당연히 어렵잖아 콩캉콩캉 되고 애들 막 소리 지르고 그런데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내가 만약에 정말 타이적인 사람이었으면 애들이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계속 양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수용선이 있는 거지 막 애들이 새벽에 갑자기 우는 거 그런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거잖아 그런거는 이해를 해줘야지 근데 밤중에 그냥 쿵쾅쿵쾅 뛰어댄다 그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거는 이제 이웃간에 이제 좀 얘기를 나눠야겠죠 그건 잘못된거니까 타협할 수 있는거는 하되 용납할 수 없는거는 자기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주장하고 어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윗집이 실제로 그랬다는게 아니라 그냥 예시를 든거예요어 근데 윗집의 아이들이 좀 뛰어서 그.. 얘기를 나눈 적이 좀 있기는 한데, 집에 매트를 다 깔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같이 이렇게 양보를 하면서 이해하고 하니까 최적의 결과가 나오잖아. 근데 그거 아세요? 저희 윗집에 아이의 아버지가 저를 아세요. 플레임 TV를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뭐야, 왜 밑에 독극물이 있어? 잔디인가? 그치, 무슨 가스같이 생겼어. 바닥이. <웃음> 나만 그렇게 보인 게 아니구나. 나 이번 스테이지를 기준으로 파워시 잘안 건드릴 것 같아. <웃음> 매우 후회 중이야. 누가 파워시 재밌다 그랬어. 까요? 이런 젠장 빌어먹을 과거에나 먼지가 참 구석구석에 잘 끼어있어. 내가 먼지였다면 귀찮아서 그렇게까지 더러워지진 않았을 텐데. 아이아아아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장단점이 있기 마련. 진짜 벌레, 엄청 많을걸. 근데 나는, 난, 난 이런데 살고 싶어. 넓은 주택, 넓은 마당이 있는 곳에서 온갖 컨텐츠를 찍으면서 행복하게 지낼 거라고. 아! 뭐야, 씨. 아우, 천장 보면서 청소하니까 좀 어지럽다, 야. 아어지러 아, 도와줄 것 같아! 아, 화면 개 많이 흔들림. 르르르르르르르. 이렇게 물로 청소해놓으면 나중에 곰팡이 또 피는거 아니냐고요그 어, 우리야 좋지 일이 생기는거니까 돈받고 또 치워주면 되지 하지만 여기는 안할듯 아! 떨어졌다 96%! 오케이! 와우! 한 번에 싹 청소되는거 쾌감 개쩌네 가로대 얼마 안남았어 파이팅! 띵 하고 깨끗해질거야 곧 됐다! 진짜 얼마 안남았다 와 그래 하다보니까 역시 끝이 나는구나 야, 나 뿔이라고 하지마. 풀이라고 해. 희쁨이랑 플레임이랑 헷갈려. 난 풀이 맞아. 난 제일 화나는 게 뭐냐면 유튜브 댓글 보는데 계속 플레인이라고 하는 거야. 걔네는 내 닉네임 자체가 오탄 줄 아는 거지. 플레임이라는 단어를 모르나봐. 여러분, 제 닉네임은 플레임입니다. 근데 아직도 한참 남았어. 이게 원래 청소할 게 얼마 안 남으면 왼쪽에 할 일이 나오거든요? 지금 안뜨고 있다는거는 아직 자잘하게 청소가 안된게 굉장히 많다는건데 지금 뭐가 청소가 안된거죠 아래 데크 아랫면 중앙 데크 돌보 들보 위데크 가장자리 들보 뭐라는거야 <웃음> 아 그게 그래서 어디신데요 아 가만히 있으면은 아덜 닦인곳이 이렇게 빈 반짝이는구나 오랫동안 못 찾고 있으면 어 이거 되게 좋네 시스템이 ESC 메뉴에서 그거 선택 가능하다고요? 어디에? 아 이걸 클릭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아- 그럼 반짝반짝 빛나는건가? 오- 그러네? 근데 이건 진짜 죽어도 못 찾겠어요 처마는 처마 첨화 아까 우리 겁나 찾았잖아 아니 뭐 이거 누가 보면 은 지금 배그같은거 하고 있는줄 알겠어 오케이 이제 세개 남았어! 아래 데크 아랫면 중간 데크 들보 뭐? 아니 뭐 더러운 게 없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이 정도로 깐깐한 유레인이라면 화력으로 집을 청소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레알 수력이 아니라 화력으로 조져야 된다 이건 가망이 없다 이 집은 가망이 없어 와 됐다 아, 진짜 정신 나갈 것 같네. 와, 이제, 이제 지금 최악의 난제. 처마를 조져야 되는데 어, 이런데 살짝살짝 살짝 틈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뿌리면서 다녀야 될까? 와, 됐어. 아, 이 안쪽을 벽에 비비면서 이렇게 안쪽을 봐야 돼. 와, 진짜 너무하지 않나? 어디 멀리서 한번 볼까? 미션 성공. 이 집은 전설이다. 근데 이거보다 더 빡센 맵들이 으, 많이 있겠죠, 야. 뒤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야이야오도막이 <웃음> 정말 깨끗해 보이는군요. 가문비 나무를 맵시있게 만들어주셨어요. 넌 정말 양심 나가 되잖아집을 <웃음> 사서 이사를 가버릴까 생각까지 했었지만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잃어버린 고리의 증거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새로운 맵이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왜차한 대밖에 없지? 이거 끝나면 또 나와요? 야그 그럼 기왕 이렇게 된거 일단 일단 이 편은 마무리하고 차를 바로 청소할게요 내가 다음 맵 나오는 것들까지 봐야 될것 같아 그냥 죽자 오늘 자어이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